안녕하세요. <웃음> 이거 시금치가 아니고 섬초예요, 이건 섬초. 응? 그래서 이걸로 된장국 끓일 건데요. 뚝, 머리 뚝뚝 잘라보고, 빨간 게아까보면은 아, 그냥 이렇게 쪼가리 이렇게 짝짝 찢어도 돼 이렇게. 짝짝 찢어서. 이국 끓여놓으면요, 달짝지근 아니에요. 맛있어요. 다 따듬었으니까 히칠게요 이거 시쳐갈까같요세번이쳤어요 시금치를 여기다 담고, 이거 된장 먼저 그거 콩 갈아서 삶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많이 넣어도요. 이게 삼삼 약간 안 짜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도 돼 이제 숨이 죽으면 이게 더 적어지니까 이 정도로 해보고 여기다 이제 메르치 그거 천년 조미료 만들어놓은 거이따가 이렇게 넣으면은 한 숟가락 넣어도 되고 좀더 넣어도 되고 양에 따라서 나 지금 끓고 있어요 된장국이 이렇 있는데, 이게 버큼은 조금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걷어주고. 매콤하게 고추 좀 넣어줘야 돼. 파도 이 정도. 마늘. 그렇게 솥가루도, 어,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. 제가 승거운가, 안시원 건가 좀 간을 보겠어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싱거울 때는 국간장 이거 집에서 한거이 국간장은요 된장 아들이에요 된장 아들 그래갖고 된장에 간을 못 맞춰주면 어, 아들이 맞춰주는 거요 국간장이 이 정도만 고춧가루 약간만 넣어줘야 되겠어요 이게 맛있는데요 이제 여기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, 연두, 어, 연두 이거는 그 조미료가 아니에요. 그 콩, 콩에서 추출한 그 재료기 때문에 사람한테 좋아요.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. 어, 이제 대접에다 떠보겠습니다. 이렇게 된장찌개를요, 된장국을요 안성했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세요. 오늘도 감사하고 건강하세요